이번에 아이즈미에서 엄청 샀습니다 레진 40개 사고 이것도 40개 사서 총 80개 더 샀어요 오다 들어갈 줄 몰랐는데 마음이 풍족하군 마음은 풍족하지만 통장 잔고는 떠나갔다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다쓸 거니까 그리고 지금 택배도 뜯어야 될게 이만큼이나 있어서 한번 뜯어보고, 이거는 아이즘에서 즈 많이 샀더니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然后呢再在这个当 여보세요. 네, 네네. 네, 네, 네. 상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잠시만요. 스와 큰 것도 넣게요 스와 큰 사이즈는 안 들어가게 생겼네 이거는 블랑블랑이라는 곳에서 샀는데 대박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인데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역시 귀여운 꽃이랑 나비 스티커. 꽃이랑 나비 스티커 들어있고, 헐 너무 귀엽잖아. 이름도 촉촉 튤립이에요.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색깔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금이랑 은으로 나눠져 있고 노랑, 레드, 코랄인가? 주황색 코랄? 그런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 캔디스톤 홈페이지랑 그제 아는 원장님네 아트에서 봤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우리 샵에서 많이 쓸것 같은 나비입니다. 공주 거울인가 제가 맨날 마녀 거울을 공주 거울이라 불렀었는데 드디어 공주 거울이 나왔나봐요 이것도 뭔가 저희 협에서 엄청 많이 쓸것 같은 그런 거 이거는 뭐지? 아! 어? 이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달아트 만들거나 할때 큰 노트에다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절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나왔어요.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기 좋겠는데 조금이요. 그냥 손, 작아요. 적당한 사이즈, 그냥 손 사이즈 정도.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글리터들 샀고요. 그 전에 셀프네일 할때 보여드렸던 뽀뽀 피치 그것들 조금 더 샀습니다.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베리알이랑 리본 또 리본 제 손에 있는 리본이에요 다른 구매처에서 산 건데 이것도 똑같이 생겼네요 요즘 이거 찾으시는 분들 많아서 일단 두 개만 사놨거든요 한 세트만 혹시 누가 찾으신다면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요즘 실버 줄참을 정말 많이 써서 실버 줄참을 좀 많이 샀습니다 다음은 잔쇼 사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지르콘 파츠예요. 이달리아트템이고요 이거는 사은품인가? 그리고 얘는 이달리아트에쓸 테두리, 테두리가 아니라 프레임. 이달리아트템 중에 하나인 튤립이고요. 요거는 글리터입니다. 글리터인데 믹스해서 쓰려고 샀어요. 요렇게. 어, 카메라에선 잘안 보이는데, 살짝 반짝반짝한 느낌? 가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말아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벽인데 잠이 너무 일찍 해버려가지고 지금 만들려고요. 레드벨 지웠습니다 부모님을 불렀어요. 웃기다. 뭔가 되게 핫하나. 여기 안에 이게 렇 사과가 있어요. 이거는 귤이고.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가위 박스. <웃음> 아. 야 봐봐. 이름 써져 있어. 이게 아빠 오. 거고, 이게 왜, 엄마 야 이거 진짜 먹는 과일이야? 아니 일단 갖고 들어가봐. 와. 빨리 갖고. 이거 야 <웃음> 어. 아, 아. 가위 박스 가 <웃음> 엄청 큰줄 알았다고? 만두! 만두 들어가! 응 들어가! 만두 문 닫는다! 제가 상어를 샀고요. 야이거 먹는 뭐 거라 이거? 아니 열어봐! <웃음> 뭐지? 경험스럽다, 이거 경험 아 진짜? 난 초보자 도고 봐야 돼? 아니야 이제 엄마도 뜯어! 내가 먹는 라 아니지! 가짜야! 아빠 이거 몰라? 촌지는 원래 과일 박스에다 주는 거잖아! 이거를 쏟으면! 내가 대단해! 오오오오 <웃음> <웃음> 아니 5만원짜리 넣으려다가 요즘 돈이 없어서 완전, 완전 예쁘게 생겼어요. 약간 뭔가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컬러는 총연0개이고요 아크릴 그래. 차트판 고정할 수 있는 핀도 같이 들어있어요. 고붙여놓라는거가봐 여기 옆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저번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아트 글리터가 이중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벌써 3일이나 지난 꽃들. 이거는 자격이래요. 자격. 너무 예쁘다. 3일 지났는데도 새거 같아. 음 날이 더워져가지고. 저게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었어. 되게 신기하다 이다리아트 재료를 샀는데 제가 저번에 샀던 거거든요? 또 불량이 와서 교환 요청해줬더니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비를 너무 많이 샀는데 이것도 이다리아트템이에요. 이도 이것도 되게 장난감 같지만 승원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피치 스폰에서 보내주신 건데 기존 제품이랑 신상이랑 같이 섞어서 보내셨다고 해요. 뭔가 이 하트 쓸것 같은 느낌 쓰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름 아트에 써보고. 이 체인은 50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이제 이거 언제 뜯어? 아, 보로라 파츠. 이 파츠는 저희 샵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 것같요 이건 다른 컬러네요. 약간 AB 같은 느낌? 그래서 파츠는 총 이만큼이고요. 제가 상고는. 묻혀버렸어 어디간거지? 그리고 클리어 젤이 좀 떨어져서 이것도 조금 샀습니다